이제 우리가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을 해서 직무를 감당시켰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 보상에는 어떠한 보상이 있느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자. 직무평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직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직무평가가 그 사람이 직무를 잘 감당했나 못했나 그것 평가가 아니고 직무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직무 평가 결과는 직제의 확립이나 임금 설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직무평가. 그러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직무평가란 용어를 서, 쓰고 있지 않다 얘기예요. 자 무슨 용어를 쓸까요? 자 생각을 하시고 자 직무평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각각 직무에서의 중요성, 난이도, 위험도, 그다음 그 다음 그 결과 내용 그 직무의 가치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업원의 질적 양적 상황적 조건들을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직무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상에도 활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직무평가는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자 이런 목적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목적을 볼게요. 첫째, 그 직무의 질과 양을 평가해가지고 직무의 상대적인 유용성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공정타당한 임금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걸 이제 직무급이라는 용어에 나오는 임금 설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 직제를 확립하고 직무급의 위반 등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 다음 동일 노동시장 내의 타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임금구조의 자료가 됩니다. 타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임금구조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임금지급의 기초 바탕이 되니까 이 기초위에서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직무평가 목적은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을 어떤 보상을 할 거냐 이제 대개 이제 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보상의 임금 뭐 수당 복지 등 형태로 보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업무 전반에 어떤 보상이라고 본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 보상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람,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를 우리가 보상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경제적인 보상은 지금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비경제적인 보상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비경제적인 보상에는 어떤 게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보상도 직접적인 보상도 있겠고,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보상도 있어요. 그래서, 자, 직접 보상은 앞에서 받는 인거, 뭐, 포상 등 이런 기타 보상 다 포함할 수 있고, 간접 보상으로는, 자, 이 복리 후생, 그 다음에 건강이나 안전관리 차원의 지원 등도 다 보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이외에도 어떤 칭찬이나 존경이나 인정이나 승진 기회나 뭐 교육 훈련 기회 그 다음에 쾌적한 직무 환경 등 이런 것들도 갖춰주는 것도 다 보상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상 전체를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으로 나누어 보면은 경제적 보상에는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임금 그다음에 기타 보상 임금에도 뭐 고정급 성과급 뭐 특수 임금제로 어떤 연봉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상을 준다든지 스타 옵션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이렇게 보상으로 준다든지 종업뭐 뭐 지주제 뭐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간접보상 앞에서 보시듯이 복리후생 그 다음에 건강안전 이런 쪽에 보상을 다 이렇게 주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자 이게 최저임금제가 어디에서 처음 실시됐냐 하면 은 이게 19세기 말 호주 뉴질랜드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시급 얼마 그리고 이런 거다 나와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 그 다음 인적자원을 이제 보상도 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앞쪽에 앞쪽에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무 수행으로 얼마만큼 업적을 나타냈는지를 측정하는 용어가 다른 용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무 평가가 아니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인사고과입니다인사고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사고과는 직무수행상 업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실천능력이나 뭐 업적, 성격, 적성, 장례성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 인사고과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는 다른 용어로도 많이 불려집니다. 뭐 종업원 측정, 근무 측정, 업적 측정, 뭐 성적 측정, 이렇게도 불려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인사고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고과 왜 하냐?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인사고과 목적은 승급을 시켜준다든지, 뭐 상여금을 차등 적용을 한다든지, 뭐 성진을 시켜주는 결정에 혹은 어떤 배치 전환 그다음 교육 훈련 기준 자 이런 것 등에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인사고과. 자, 인사고과 얘기가 됐고. 그럼 인사고과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자, 진행하는 방법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인사고과 제도를 딱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내용은 평가팀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국가할 평가자료를 수집을 할, 할 거예요. 그리고 성과를 냅니다. 내고 나서 그낸 결과를 인사국과 면담을 통해서 본인과 본인에게 피평가자 면담을 통해서 자 인사국과 결과가 이렇다 면담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본인이 수긍을 하나 하면 은 그걸 받아들이면 될까요? 수긍을 하지 않으면 은 다시 평가를 해달라든지 어? 재평가를 해달라든지 요구사항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완성을 합니다. 당연히 고가결과 피평가자 면담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순서로 인사고가가 진행된다. 그 다음 인사고가 평가 방법에 따라가지고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인사 담당자들이 사실은 응? 음? 할 내용이고 우선 평가자도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평가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평가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평가 오류에 어떠한 오류가 있을까 자, 오류가 여러 오류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많은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 자이 오류에 자, 이런 오류가 있다. 이 오류가 무엇일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게, 할게요. 자 평가자 오류에 오류에 에, 다음에 대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 여러분 생각을 할때 평가를 할때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되잖아 맞죠? 아주 객관적으로 누구가 봐도 아, 그 평가의 그 잣대가 틀리지 않았다 바른 잣대로 평가했다 이런 뭔가가 기준이 있어야 돼 자, 그때 사람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지만 주관이 전혀 개입이 안될 수도 없잖아 자, 그때 어떤 오류가 일어나냐 하면 이런 오류가 나와 논리 오류입니다 논리가 맞아, 논리가 평가했는 논리가 맞아 그 다음에 현혹 효과야. 사람이다 보니까 현혹될 수가 있어. 그 다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 그 다음, 관대화하는 경향이 있어. 중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평가 오류를 일으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평가 오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책을 보시고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인사이동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전직이라는 트랜스포 트랜스포카만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여러분 에, 뭐야 지하철 1호선 타고 2호선으로 바깥 탄다 그걸 트랜스포 한다고 그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조직 내에 동등한 수준에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직무로 수평이동을 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근이라고도 우리가 씁니다. 전근, 그죠? 그래서 전직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승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로모션 그래요. 이거는... 조직 내에 높은 수준의 직위로 올라가는 거. 이걸 승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승진의 반대는 뭘까? 좌천이지, 그제? 좌천. 자, 좌천은 여기 없어. 응? 없으니까. 그 다음, 이직. 자, 이직은 일단 자기가 맡은 어떤 그 포지션에서 이제 떠나는 거야. 자, 이직. 떠나는데, 떠나는 떠나야 되는 경우가 꽤 여러 가지 방 여러 가지 떠나는 떠나야 될 사,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그때 주로 자 일시 해고 뭐 아니면 해고 뭐 일시 해고는 그래도 뭐 어? 일시 해고되었다가 다시 어? 복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지만은 대개 해고. 그 다음. 해고는 해고인데, 여러분, 어때요? 자, 내가 직을 떠나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 회사 싫어서 나는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 아니, 나는 회사 좀 쉬고 싶다? 응? 자, 이런 이직. 그래서 이직을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에 자, 기업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이직, 통제 가능한 이직이 있겠고, 통제 불가능한 이직이 있습니다. 이때 또 종업원에 자기가 스스로 이직하겠다고 그러는 의사를 따라가지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해고. 뭐 강제퇴직, 뭐 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게, 인턴 사원 신입생 바로 정식, 정식 직원으로 채용 안 하죠? 그러면은, 인턴 3개월, 6개월, 1년, 2년, 인턴 딱 끝나고, 인턴 끝났습니다. 통보 딱 하고는, 그냥, 집에 가세요 나는 더 있고 싶은데 자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인 이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직이냐 자, 이걸 이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뭐 이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직 효과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징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징계, 징계는 일반적으로 인사 이동의 마지막 형태로 행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에서의 행동이 그 조직의 어떤 룰에 어긋났다. 이때는 이제 징계가 내려질 거예요. 이게 뭐 기업이든 아니면 뭐 공무원 조직이든 이렇게 많이 징계가 사실은. 일어납니다. 자, 이때 거의 대부분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반 기업체들도 이렇게 징계를, 에,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보시면은 국가공무원법에 79조에 보면은 징계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견체.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이 가장 중한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간봉 견책 이렇게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징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러면은 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고요. 그 다음에 간봉 변체, 이거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감봉 하면, 월급, 몇 퍼센트, 삭감, 직업.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중징계, 경징계. 자, 징계 종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됐고. 그 다음, 이제, 노사관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노사관계 법으로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노사 관계에 관한 법이, 자, 우리가 노동조합을 이제 결성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노동조합도 이와 같이 가입 범위별로도 뭐 직업별 노동조합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성한 횡적 조직체입니다. 횡적 조직체. 다른 말로 뭐 어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직종별 금속 노조 들어보셨죠? 그죠? 금속 관련 산업의 전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뭐 그다음 산업별 노동조합. 자 기업을 초월해서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형태, 자 산업 무슨 산업 무슨 산업 뭐 어떤 보건 뭐뭐 뭐 의료 뭐 이런 산업 어? 노동조합 뭐 이런 형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업이나 산업별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일반노동자 이거는 직종 산업 상관없이 에, 하나 내지 수개의 사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노동자들이 폭넓게 규합하는 형태 자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기업별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에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형태입니다 그래, 기업별로 형성돼서 대개 단위 노동조합 대부분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자, 어느 기업에, 기업에, 기업체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기업체 내에서도 노동조합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가입 방식별로 노동조합, 이거는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자. 자, 중요합니다. 자 오픈샵이라는 샵, 그 다음 클로스드샵, 그 다음 유니온샵 이세 가지 종류가 가입 방식별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픈샵은 자 사용자가 사장님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의사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그제?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클로즈드 샵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자 클로즈드 샵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장님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나 채용할 수 없어요.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 외에는 채용할 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노동조합원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제약받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값과 을리라고꼭이 꼭 용어는 별로 좋은 방 비교는 아닌데 우리가 많이 쓰니까 자, 갑과 어릴 때 갑이 우선권을 가진다. 그럼 누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거는? 노동조합이 우선권을 가지죠. 그렇죠. 노동조합은 이외에는 사, 회사,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 못 해. 그러면은 사장님 말 들을까? 노동조합 말을 들어야 될까? 노동조합 말 들을 수밖에 뿐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유니온샵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는 상관없이 채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해고돼 유니온샵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맞죠? 이런 노동조합.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사업, 그, 사용자, 기업주, 좌지우지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단하 대단한 노동조합이죠. 자, 이런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없으면, 다른 나라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 자, 쉬어가기 부분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에, 어떤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자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이 입사했어요 그럼 자 4급이라고 급수를 지금 4급을 사원이다 3급 계장한 2-3년 있으면 은 승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2급 을 과장 대의에 3년 정도 있으면 승진 가능하다. 2급 갑 과장에 한 3년, 1급 을 차장에 한 3년, 1급 갑 부장에 한 3년, 임원 이사 대우 한 3년, 그 다음 임원 이사 되는데 한 2년, 도합 몇 년, 이사 대우 승진까지한 17년 걸리더라. 이건 자료는 그냥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아니고 어느 기업체의 기업체의 인사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실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 계층이 너무 많죠. 조직의 계층이 너무 많죠. 이거 결제받으려고 러면 얼마나 걸릴까. 최소 일주일은 안 걸릴까. 맞죠? 현재는 이런 조직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진도 되고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예를 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어요 급식 산업 급식 외식 산업 경영 이 서비스 마케팅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에 수업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요약 정도는 해서 좀에 급식 경영에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할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안 되면은 내가 동영상으로 담아 가지고도 올려줄게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야 될 부분은 교과서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았는 거좀 보충해야 될 부분을 이제 나머지 한 2주 내에 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한 학기 이제 거의 마지막 쪽에 다가왔습니다 어? 다가왔으니까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이해하시고